봉쌤 패턴 보고 던져주지 네 들어왔어요 거 70% 호이보이 보인 던져주고요이밥라페가 많아서 수거 거의 다 사가지고 물량 안 드셔도 돼요 수거 올려요 죄송합니다 스가 없어서 네. 왼쪽으로 빼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나한테 상승님띵하고던져주아쉽 네. 지진. 밑에 있네요. 아쉽다. 아쉽다. 아기다오면 뭘까? 확인. 승진님 패턴 보고 던져주 네. <웃음> 콜라가 많아요 아들 응. 먹으러 가요. 헤드 헤드 잘했어. 잘했어. 초봉 보십고. 머너 망각 쿨한. 관포님 던져주세요. 지금 풀어주세요. 불렀어요. 초가 보고 초봉을 내요. 언제요 패턴. 백, 메롱님 던져줘요. 위에. 네. 이 파티 실드가 나요. 마카롱님 던져줘요. 이파 홀라 잠깐 빠졌어요 지금 조심. 아레나 조심샤크 네, 맞기는 맞을 것 같네 네 풀킷 초고가 나요 막생각하요 네, 내부 쿨일수도 모르겠네요 네, 왼쪽 같네 다시 나왔어요 아, 아무튼 하나만 더 던지기. 네. 하나, 란 먹었어. 이게 뭐였지? 일만 트 시작. Put your hug in 쌤 하나 던져 줄수 있나요? 네. 예, 네, 고 올려요. 안스어습니다 네. 네. 보이 보이 님 던져 주세요. 저기 욕석 가나요? 지레 텄어요? 이거는 지 상가 번호 썼어요. 앞에 거 받아 드릴 거예요. 상수님 패턴 보고 던져줄게주세요 네. 또뭐 미리 말하는데 중앙 무력안 하셔도 돼요. 하나만 하지마세요 여기 뷔 나와요. <웃음> 아, 갑자기 너무 힘 아, 죄송. 또 나네. 아, 요 앞쪽에 요파 가면 확인. 진짜 실전하는 건. 도안 보여. 저 아다조심하세요 네, 가세요. 창창리 확인 아. 노 중입니다. 아. 롱리 저희 아래 아래. 어, 아. 창되세요운터 1파트 들어가면 추들일요트잡아드릴게요헤드잡일요 1파트 잡아들일게요. 1파게요겠죠아들롱게요1아메롱게 드셨구나 그냥 주변게요면먹을게요 저희 율법 신지 계속 따았겠지 아이고 1팟 곧 무력 될때 다음 사이클 사와이면서 하나 먹어. 여기 4? 1팟 일팟 무력? 1팟 힐 무력 태락 떠났어. 추고 한번 올릴 거예요. 헤드업 아예. 이때 많아요, 방금. 어디가? 여기가 너무 어려운데. 아 이거 개 어려운데, 기브. 한 거야. 아, 오케이. 아칸. 여기. 맞자 그거 보거 예. 이 예, 미세요. 나 리셋 할게. 미세요. 나갈 수 있어요? 어요안 그, 네, 돼. 저 버블 먹어야 돼. 쏘고있어요 현진님 <웃음> 던져주실 수 있나요? 네 던질 수 있어요 저 약간 네. 버블 늘려요 2.8 혹시 이 파티 안에서 하나 터셨나요? 네. 아드님이 터셨죠? 1개 터졌어요아 오케이 아드 1개 3번 되죠? 버블 약간 늘려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 <웃음> 올라갔는데 이칠 일삼, 육, 칠건인가고이 옷을 입이거내려오이거을님고이 옷을 이 옷을 입고, 이 옷을 입고, 이 옷을 입고, 이 옷을 요 예. 위에 거 먹어 봐 봐. 별완 드세요. 흰별 여섯 개 먹어. 지진 누가 심포 많었어요, 심포. 들어가. 가. 자꾸 빠지고 들어가지 마요, 이거. 들어가지 마요, 심포. 조하 좋아요. 오케이, 오래 가요, 오래. 지진 버그 조심. 오케이, 가시죠. 메롱님 던져 주면 됩니다. 흰육 아, 힘별 여섯 개 먹었어요. 드시면 돼요. 뒤에거맞아 드릴게요. 아겐. 아파트 맞아 드릴게요. 이 괜찮아. 아파롱 님 패턴 보고 껀전이죠. 말리 같이. 가깐 걸리면 리가 말할게요. 일 1파진가요? 일단 하게. 넘어지는데. 하나는 네. 서들이 게막 아, 잠깐만. 이거 맞아, 맞아야 돼, 그냥. 뭘 봐, 봐. 했어? 어. 초고 이거. 착탄. 갖한번더 하는 거야. 빅탱. 아, 위, 위, 위. 동생 건조 주세요. 네. 들어갔어. 홍도 지뢰 있어요. 아래까지 오케이. 다어요 아카람 님에이버죠 서머 나왔다. 감사합니다. 여기 여 다시 한번. 아 오케이. 나왔습니다. 접쳐서 안 보였어. 덤들만 나비죠 돌빵 넣어 팀별도환. 팀별환. 콜라봤어요 이거 서머 너그거죠정화서 여기 홍들넘어 백이야. 보인 보인 문제 있고. 아까 생각은 가면서 오른쪽에 하나 있었던 것 같아. 리퍼 똥 빼는 중. 9홉시 끝에 뺐어요. 아직 좀 멀어요. 보스 샷건이에요. 펠킹 펠샷건. 까시 네. 나와요. 까시 났어요. 다음 거 나와요. 조금 올릴게요. 아, 어. 이고 머리, 위, 발. 발. 발. 이거, 머리 막차 이거 막차 같아요? 이거 네. 막차 같아요? 흰색 옵니다 색패랑 겹칠 수 있어요 색패나 할거 같은데 패 20초 한번 더? 아한번더 나오네요 다시 나왔어요 다음 거 찐마 다시 사라지 참바 1파티 킬 드가마 드릴게요 빨파 탄 이거 흰색은 여기. 빼야 돼 흰색 흰색 밀어도 밀릴수야 네. 요 파란색은 밑으로 네. 빨간색 밑으로 가시 끝났어요 갔습니다 <웃음> 공쌤은 빡세게 할게요. 쳐야 돼. 네? 공법 잘 줘. 라면 돼. 오케이. 이거 오른쪽 하나만 깨요. 네. 야, 이거 하고 시계로 시계 아래로. 아래로 가면 밑으로. 깨스, 깨스. 여기 있백좀 칠게. 음. 치다가. 음. 왼쪽 거 하나. 우리 갈때 요렇게 가야지. 오케이. 어디로? 롤롤롤 요렇게. 네, 스패 서죠. 맞을만. 아, 안 섰네. 응. 이거 7시에서 왠쪽, 피하자. 왼쪽, 왼쪽에서 피하자. 요건 뭐지? 이번에 부셔요. 굿. 우리 응. 갈때이쪽으로다 사실 위로. 딜좀 해야 돼. 리퍼가 센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쳐야 되더라고. 금방 나갈게요. 어, 어렵게 아 이번 사이클 안 되나? 다음 사이클 이렇게. 깨야 될듯 네. 이거 1 파티 같이, 아2 파티 같이 돌죠? 아, 럽야죠 여러분 아, 가야 돼. 몇법 줄게요. 아홉 시 됐다. 리퍼 좀 빡세더라고. 순진님 던져주세요. 네. 아홉 시 플링 할까요 저희? 오케이. 뭐우 병이 붙지 마세요 오우 칠포스틱 파트 알겠음 추보 올릴 패턴 보호 끝만 뺄게요 굿 네. 나이스 나이스 요 이거 첫째장판 다음에 요게요 3시에서 게요 3시 강치중님이요 성부 한번 요저 성부 하나라서 못풀어 하나요 아꼈다고 1파티 내가 써줄게요 나세개 아퍼 있어요 일파티7석가 없네 한번 가는 실어주세요 메롱님이랑 맞추시면 돼요 저 다투 그리고 메롱님 그거 마이크 안 되셔도 메롱님 던져주면 돼요 초보 올려요 그 아재 좀 올릴게요 잠깐 갓도 밑에 본대 3 0 나와요. 그러니까 벽으로 붙실땐 좋아요. 아, 래봤어요 깐타 락카롱님들도 있죠. 네, 맞아요. 그거올렸어요 지금... 아, 금방 나왔어요. 하긴 암소 갖고 계신 분없으시고요 호크 하나 있어요. 호크 있어요. 아 호크님 있어요? 네. 패턴보고 선터도 있던데 아마 패턴 있어 가지고. 요거나요? 아, 끝나고 삼법을 예. 호크가... 들어가요. 삼범 3버... 이거 올려요. <웃음> 내부 크일 수도 있어요. 요 왼쪽으로 좀 유도해보고 쳐보죠. 네, 시스 그냥 밀면 갈듯? 피해 열. 일단 저거 못밥 없어요 저거 딱 꺼줘 별 샷뿐 저거 아무도 없어 디즈. 멀리 가도 됨 시간 괜찮아서 일파켓 초고 한번더 돼요 둘. 둘 라스트 밑에 보는 중 최고 올려요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어 으아, 으아, 으아, 잠아 으아, 으아, 으아, 잠겼어요 이거 개인 감금 나오면 아 으아, 으시 으아, 6시 실계 확인요 방금 장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확인. 가도. 아이고. 나이스. 아래 아무도 안걸리네 네. 더해요. 어. 예, 아, 래더워요 홀라 걸렸거든요이 플러스 이부 이거. 아 그게 어, 걸리셨구나 번호를, 그 시간으로 거갈수있을 이거. 이거. 이이 쌓였네 이거. 이어이어요 괜찮 괜찮 거롱님한테 드릴게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맞아야돼아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아, 부한테붙여주치면은면 에. 면면 에. 터 터치면, 에. 터치면, 에. 터치면, 에. 터치면, 에. 터치면, 에. 터치면, 하터치보이